아, 단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우선 단백질이 펩타이드 결합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설명을 하자 여기에 COOH 카복실 산 NH2 아민기 네,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미노산 한 분자 한 분자 이두 분자 사이에 카복셀 산의 OH기와 NH2 아미노기의 수소 사이에 물분자가 빠지면서 아미노산 두 분자가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형성된 결합이 CONH.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펩타이드 결합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자, 펩타이드 결합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자, 이런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이 자,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져서 1차 구조, 뭐 2차 구조, 3차 구조, 이런 아미노산의 1, 2, 3차 구조를 이루고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각각 그 구조에 나타나는, 나타나는,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힘이 뭐냐, 이겁니다. 그 힘을 설명한,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보시면은, 3번 문제, 여기 보시면 또 단백질 1차 구조와 관계 있는 결합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 1차 구조.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펩타이드 결합은 CONH 결합인데, 정확히 따지면 무슨 결합이냐? 공유결합입니다. 아시겠어요? 결합에, 이온결합, 공유결합, 뭐, 금속결합하고 이런 결합 형태 설명을 했었잖아. 그죠? 공유결합.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이 형성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1차 구조 관계에 있는, 1차 구조 관계에 있는 결합은 뭐, 이온결합이냐, 수소결합이냐, 펩타이드결합이냐 슬퍼 슬퍼 다이설파이드 다이 결합이냐 소수성 결합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 여기에 펩타이드 결합이 나와있으니까 여러분 답을 하기 쉽죠 그런데 여기에 펩타이드 결합 아니고 공유 결합 이렇게 넣어놓고 찾아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노 그렇죠 못 찾겠지 그 얘기는 공유결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문제를 낸다면 이래내버릴 겁니다. 펩타이드 결합 빼버리고. 그러면 이거 문제 맞출 확률, 확률 확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에 1차 구조가 펩타이드 결합하고 공유결합함에 관로에 넣어놨어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돼. 그다 2차 구조는, 자, 1차 구조가 나선, 아, 저, 저, 이 선형 구조였다. 2차 구조는, 자, 이제 이 선형 구조에서 이렇게 나선형으로도 꼬일 수도 있고, 병풍형으로 이렇게 접힐 수도 있잖아. 그 접혔을 때, 거기에 꼬이고 접혔을 때,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힘의 힘이 뭐냐 하면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은 어디에 수소하고 전기염성도가 큰 플로르나 산소나 질소. 그러니까 단백질에 불소가 들어있는 단백질은 없잖아. 그런데 산소나 질소는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 사이에 수소결합으로 2차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 3차 구조는 더 이제 2차 구조보다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에는 뭐, 소수성 결합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이용결합도 존재하고요. 당연히 또 수소결합도 존재하고, 뭐, 정전기적 인력, 뭐, 존재할 수도 있고, 황, 황, 그, 이 황화 결합, 아까 보셨는 슬퍼, 슬퍼, 다이설파이드 S, S 이 결합도 존재할 수가 있고, 뭐, 킬데이터 결합도 존재하고, 다양한 결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 2, 3, 4, 1, 2, 3차 구조에서 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힘의 원천이 뭐냐?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같은 이런 문제 나오면 쉽겠죠? 염기성 아미노산은 어떤 거 있느냐? 뭐, 뭐, 염기성 아미노산, 이런 문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연기성 아미노산, 라이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자이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기성 아미노산. 그다음 산성 아미노산은 아스파르트산과 글루탐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중성 아미노산입니다. 그럼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7번, 다 이거 여러분들 문제 뭐 쉽게 풀수 있는 겁니다. 뭐, 화학 구조식의 아미노산의 패널기 가지고 있는 거 뭐냐? 그 다음, 알콜기 가지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은 뭐냐? 자, 7번 답은 뭡니까? 필수 그랬으니까. 자, 알콜기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어, 세린, 트레오닌 두 개인데, 필수 아미노산 캐스니까 트레오닌이 되겠지, 그죠? 트레오닌. 그 다음, 8번도 자주 보는 문제입니다. 광선에 매우 불안정하고, 인돌 핵을 가지고 있고, 옥수수를 주식으로 할때 결핍되기 쉬운 아미노산이 뭐냐? 어, 당연히 뭐, 필수 아미노산인데, 그죠? 결핍된다, 그러면은, 시기로, 먹어주지 못하면 몸에서 생성이 안 되니까. 트리토판. 자. 그 다음. 12번을 한번 봅시다. 자, 12번이. 닌 히드린을 이용을 해서 정색 반응을 일으킨다. 자, 이때. 자, 이닌 히드린 이용했을 때 정색 반응 관계 있는 것은 뭐냐? 자, 답은요, 에,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에게 다 정색 반응을 일으킨다. 5번입니다. 자, 닌 히드린, 닌 히드린. 그 다음, 넘어갔어. 14번이 뭐 수박 문제네. 자, 수박에 많고, 이뇨작용을 하는 뭐 유리형 아미노산으로 아미노산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뇨작용하는 유리형 아미노산 이름은 우리가 시트룰린. 자, 시트룰린 기억을 좀 하면은 좋겠고요. 15번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아미노산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답은 다 이렇게 틀렸고 맞는 답은 이거 하나가 있어요. 단백질 영양가는 가장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에 의해 좌우된다. 당연하지 그죠?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거 그래 중요하지 않잖아. 몸에서 다 만들어지니까.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꼭 우리가 시기로 섭취를 해야 된다 그 아미노산이 정말 중요한 아미노산이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조금 건너뛰어서 25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25번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넣고요 혈액에 중요한 단백질로 남백에 함유되어 있는 단순 단백질은 무엇입니까 알부민입니다 알부민 알부민 알부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알부민 그 다음 저 뒤쪽에 넘어갔어 28번을 한번 봅시다 28번 식물성 식품에 만들어 있고 60에서 70알코올에 녹는 자, 단순 단백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프로라민입니다. 2번 프로라민. 프로라민. 그다음에 29번 살 단백질의 한 80%를 가지고 있다. 차지하는 건 뭐냐? 오리제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외워야 될 부분입니다.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 3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유도 단백질, 유도 단백질 그랬는데, 자, 1차 아니고 2차 얘기를 합니다. 2차 유도 단백질이 뭡니까? 이런 문제를, 응? 어? 물었어요. 2차 유도 단백질. 자, 답은요. 자, 1차, 2차를 구분을 하고 봅시다. 자, 1차 유도 단백질이 변성 단백질을 우리가 1차 유도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뭐, 프로티안, 뭐, 메타 프로티안, 응고 단백질, 뭐, 그 다음에 젤라틴, 뭐 파라카제인, 자, 이런 것들. 변성 단백질을 1차 유도 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그 다음, 2차 유도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분해 단백질입니다. 분해된 상태입니다. 자, 분해된 상태는 이와 같이, 뭐, 프로테오스 펩톤 펩타이드. 자, 이걸 우리가 2차 유도 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분해된, 분해 단백질입니다. 답은 펩타이드 자, 펩타이드 됐고 그 다음 34번을 한번 봅시다 34번 식품과 함유된 단백질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답은 옥수수의 라이소자임이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자, 다 틀렸는데 좌측에 정리한 음. 둔이 부분을 기억을 좀 하도록 합시다. 한번 볼까요? 자, 콩에서 그리시닌, 그리시닌. 콩에 들어있는 단순 단백질. 그 다음에 살 오리제닌, 오리제닌. 아마 여러분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밀, 그루테닌, 글루텐 형성하고 얘기를 하죠. 그 글루테닌, 옥수수 제인입니다. 우유 락토알부민, 락트 락토글로불린. 락트 그다음에 난백의 오브입니다오브 알부민, 오브 글로불린, 나이소자이. 그다음에 육류에는 액틴, 마이오신, 마이오겐. 난황에 뭐 비테린, 비테리닌. 자, 이런 단순 단백질 있으니까 어, 기억을 좀 하시면은 좋겠다. 그 다음 39번을 한번 보고. 39번. 단백질 나선 구조, 알파 헤릭스를 유지하는 힘으로 가장 오른 것은 단백질, 1차 선상 단백질이 나선형으로 꼬인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게 어떤 결합에 의해서 꼬여져 있냐? 수소결합이라는얘기예요 그죠? 위쪽에 38번 또 두부 만들 때 응고되는 콩 단백질은 뭐냐 두부 응고 글리시닌 그죠 두부 제조에 글리시닌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간수라는 걸 우리가 칼슘 염화칼슘이나 염화 마그네슘 이와 같은 걸 넣으니까 이제 응고가 되는 거예요 젤리화가 됩니다 그게 두부입니다 그죠? 뭐, 순두부는 그냥 뭐, 응고되어 있는 상태 쓰면 되겠고, 그 다음 뭐, 물을 탈수시키고 좀더 강하게 만들면은 보통 우리가 먹는 두부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 뒤쪽에 그 다음, 뒤쪽에, 4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44번. 단백질 정색 반응은, 어, 단백질 정색 반응, 답은 뷰렛 반응입니다. 자, 뷰렛 반응. 뷰렛 반응. 그 다음, 뭐, 닌 히드린 반응은 앞쪽에서 봤고요.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반응. 어, 이 반응들 지금 여기서 설명을, 에, 어떻게 다 하겠나. 여러분, 식품화학, 우리, 바, 했는, 그, 거기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뷰렛 반응. 그 다음, 건너뛰고, 아, 너또 40번 문제가 건너뛰기가? 자, 육류 사후 경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육류 사후 경직. 자. 4번요. 5번인데 자, 5번 이거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사후 경직 일어나면은 어떻게 pH가 변화되고 하는지를 좌측에 설명해 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처음 자, 동물 사후 자, 글라이코겐이 피루브산을 거쳐서 젖산까지 젖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pH 6.5 정도로 저하됩니다. 여기에 그다음 포스페타제, 그다음에 ATP파제 이런 것들이 활성되면은 이제 ATP가 ADP로 AMP로 그다음 인산이 빠져나오고 pH 5.4 정도로 낮아집니다. 자, 이때 5.4 이하로는 저하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산성 극한 pH 라고 일명 부른데 자 일단 pH 5 4까지 낮아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후 경직이 일어나면은 엑토미오신이 엑토 엑토미오신이 형성되고 보수성이 감소되고 고기가 찔겨진다 찔겨진다 당연히 처음엔 찔겨지지 그죠 이제 찔겨졌다가 그것이 점차 여러 가지 에, 분해가 서서히 일어나고 하면 은 연해집니다. 자, 연해지니까 자, 육류사후경직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까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가끔 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 부분을 조금 한번더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 5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50번 문제가 앞쪽에서 우리 봤습니다. 제한 아미노산, 리미팅 아미노에시드, 에시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제한 아미노산. 자, 답은 이겁니다. 아까 봤습니다. 식품 내 아미노산 중 함량이 적어 전체 효율을 결정하는 건데 필수 아미노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수 아미노산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시기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함량이 적어가지고 전체 식품에 영양분을 좌지우지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럼 58번 마지막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역시 무슨 문제냐 단백질 알파나성구조, 베타 병풍구조와 같은 단백질 입체구조의 안정화와 관련된 결합력은 뭐냐 당연히 수소결합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왔는 게 공유결합, 수소결합하고 뭐 용결합하고 여러 가지 결합 형태에 대한 문제가 꽤 많이 보였죠 그렇죠? 그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인데 사실은 쉬운 문제인데도 맞추지를 못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